안녕하세요. 지키지키 정지키예요. 네 친구들 안녕. 오늘은요. 우리 사무실 앞에 있는 플래트리 어, 대표님, 딸, 딸, 아들이 우리 사무실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수 있을까. 사실 요즘에 코로나여가지고 너희들 요즘에 밖에 나가서 놀아봤니? 아니야 놀이터 가봤니? 네. 아니야아 놀이터 너는 가봤어? 요즘에? 아니, 마스크, 사실... 조금... 마스크 쓰고 놀았어? 네. 네. 놀이터에서? 네. 아, 요즘에 놀이터도 나가기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래도 놀이터는 한번 나갔나 봐요. 아무튼 오늘 놀러 와가지고요. 얘들아, 인사 좀 해봐. 안녕! 안녕! 그럼 이름을 한번 소개해볼까요? 우리 친구 이름 뭐예요? 저는 첫째 유현아예요. 아, 첫째 유어, 유현아. 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친구 소개 좀 한번 해봐요. 친구들한테. 저는 여덟다야. 우리 이제 맨 끝에 우리 아드님 한번 소개좀해줘요 음. 저는 유현우고 여덟 살이고 둘째예요. 아 그렇군요. 별명이 있어요 혹시? 별명이 뭐예요? 얘기 좀 해줘요. 별명 뭔지 바다. 아, 아닌가? 내가 <웃음> <다 아닌가>? 바다지. <웃음> 아 얘가 바다래요. 아, 그럼 아닌데? 너는 뭐지? 야, 어, 야, 말해봐 말해봐 예전 아기 때 음. 있잖아 그때 이름이 없을 때 엄마 아빠가 전 바다라고 했고, 뭐 했고. 했고. 아, 그얘 나무, 서는땅이 아니야 내가 나무라고 했어. 아 그랬어 나무. 땅 나무. 아 그래 여기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일단 힘센 사람이 얘기한 걸로 정하자. <웃음> 그러면 누나가 끈끈 언니가 바다 그리고 우리 막내가 음. 땅. 네. 그러면 우리 현우가 나무 나무였대요.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애칭을 불러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인형 가지고 되게 재밌게 놀았죠? 네. 자, 이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인형극 체험놀이를 짠짠 인형극 체험놀이를 우리 저번에 현아는 우리 사무실에 와서 선물로 받아갔어요. 선물로 받아가지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우리. 안 맞아 형한 개밖에 안 만들었구나. 그래서 우리 현우하고 그리고 현지하고 다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종이냥 체험놀이를 가져와봤어요.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살리타이 데리고 놀았죠? 네. 살리타이는 어느 나라 장수예요? 몽골. 몽골 장수 맞아요. 살리타이는 몽골의 장수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데리고 못 놀았죠? 이 네. 친구는 누굴까? 아니에요. 여기 위에 위에 친구? 이름이 있어요. 어 위에 이름이 있어요. 어디 있어? 이름 없는데. 이름은 없고 여기. 자기 표현 능력 항상이라고써 있는데요. 음, <웃음> <웃음>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웃음> 음, 글을 조금씩 음. 배우니까 어. 어, 진설하는 사촌 동생이 어. 있거든요. 걔네 어. 글쓰 이제 다읽었는데사은 어. 아직 조금밖에 모르고 다는. 다른... 구구단은 네. 아는데 글씨는 모르는구나. 네. 뭐 어때 그래도 구구단은 알잖아. 선생님은 2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워 가지고 남아서 선생님이 외우고 가라그래 가지고 외우고 갔기도 했고 그랬어. 저는 7살 때2단 응. 했어요. 멋지라 하이바이 난아짜맞 <목소리> 예. 제일 잘하는 게 한자예요. 아, 한자요? 네, 나보다 잘하겠다. 다니거든요. 음. 천동 어린이집 단이거든요 네. 아이들에서 한자 어. 시험 봤을 때 100점 맞은 적도 있고, 9 90점 맞은 적도 있고, 88점 맞은 적도 있고. 우와, 멋있다. 하이파이브. 우리 다 하이파이브 해 주세요, 현우한테. 와! 와! 와! 멋있다. <웃음>